인생의 기회란 제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의가 없으면 모든 것이 쓸모없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정의까지도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린다. 예의바른 행동이야말로 출세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. 태도가 상냥한 사람은 타인의 의뢰를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할 수 있으며 충고를 할 때도 듣기 좋게 상대방이 화를 내지 않도록 은근히 알아듣도록 말한다 이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가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우아한 언행은 사람들의 마음을 앗아버린다. 매력적인 태도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. 모든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예의바른 동작과 정중한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최상책이 될 것이다. 실상만으로는 부족하며 장식품, 즉 치장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높은 식견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식견이 풍부한 사람은 그 정신 속에 커다란 경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무게를 저장하고 있다. 그 주요한 무게는 세련된 판단력이다. 게다가 예리한 기지와 우아한 동작을 수없이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바로 바로 적당한 언행을 취할 수 했다. 남에게 충고할 때는 격식을 차리지 않은 가볍고 절묘한 위트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. 그안목과기질를 모든 일에 교묘하게 사용함으로 해서 사람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.